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좀 잠수 오래 탔죠. 네, 오늘은 제 채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어, 제가 오기 전에 예, 채널을 쭉 보니까 네, 8년 전부터 제가 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주로 십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죠. 네, 십성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욕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또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좀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댓, 저, 어, 댓글 주, 적어주신 분들 댓글을 쭉 보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 명리학이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건가요? 또 신선하네요? 이런 댓글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 채널 명이 오행 심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 심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조금, 어,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년월일 시 생일로서 또음양 오행으로서 분석을 하는데 명리학과 뭔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딱히 이제 명리학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것은 명리학 자평진전을 텍스트로 해서 명리학을 공부했고 자평진전에 보면요 그 십성이 나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신살 그러니까 성신이라는 것이 빠지고 십성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성공부를 하면서 저는 조금 더 인간의 작용,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더더 더 열심히 좀 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이렇죠. 명리학에서 우리는 해석을 할때 어떤 사건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음, 이런 것을 해석을 하고 싶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죠. 때 이제 거기서 오행 심리라는 것을 이제 적용한다면 왜 어떤 그 과정들 어떤 어떤 사유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이런 과정적인 것을 좀더 설명을 하고자 하고 어, 제가 십성으로서 설명해내는 것은 주로 이제 마음의 작용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연유. 그러니까 좀 근원을 찾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리라는 것은 뭐 낯선 단어는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심리라는 단어가 곳곳에 다 심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는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심리 이렇게 하면 좀 호기심이 가시잖아요. 그 심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많은, 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심리라는 단어가 곳곳에 붙죠. 뭐, 연애 심리. 이렇게, 어 연애하는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소비자, 소비 심리. 그리고, 투자 심리. 뭐, 범죄 심리. 또, 우리 상담의 장르에서는 노인 심리, 아동 심리. 되게 그, 분야, 분야별로 심리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심리는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이죠. 행동에 의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떤 심리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심리야? 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죠. 오행 심리적으로 볼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동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아동들이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심리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동들마다 차이가 납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의 십성 중에서 비견, 뭐 겁제 이런 십성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비견으로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그냥 친구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견들은 이제 비등비등한 관계죠 친구들 그래서 함께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 게임이 아니, 아니라면 그냥 밖에서 공차고 노는 그런 친구 관계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서 논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친구들이 다 온라인에서 빠져나오면 나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심리가 있고요. 조금 다른 급제. 급제 같은 경우에는, 급제는 이제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상을, 뚜렷한 대상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냥 내가 어, 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경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좀 뚜렷합니다. 누구를 이길 거야. 이런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놀 때도 그렇게 논다는 겁니다. 근데 겁재는 이제 그런 뚜렷한 대상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내가 탑이 될 거야. 라는 게더 강하고 그런 집념이 강한 그런 십성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할 때도 그냥 여기서 내가 탑이 되기 위해서 주구장창, 탑이 될 때까지 그 강렬한 집념으로 한다는 거죠. 방을세워가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 똑같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아이의 다른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경급제가 없는 경우는 또 다른 심리가 있죠. 비경급제가 없는 경우에는 친구들과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으면서 혼자 살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게임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고요. 조금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그 재미도 다른 재미를, 다른 심리, 다른 재미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심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접점 어떤 그좀 서로 관계 관계를 소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그를 조금 더 확인해 보고자 저는 아이엠프로 심리검사를 오잉 심리를 통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로를. 진로를 상담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이제 갈등, 갈등과 또 인간관계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부의 문제 그리고 뭐 주변에 사회생활하면서의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뭐 그러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뭐 결정장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음 다양한 고민들을 어 우리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오행 심리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치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어, 저에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제 같이 풀어가 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연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글 보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또 영상으로 남아 같이 만나서, 어, 또 지혜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